네온예요 메이크업입니다. 네온 음. 눈이 좀보네요 눈이 아가아가입니다. 세상에서 제일 크게 떠봐야돼저 크게 나오나요, 그러면? 크게 나오나 정말 오랜만에 도망에 왔는데,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남미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잘 다녀와야 하니까 걱정되는데 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겠죠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곳은 인천공항입니다 저는 지금 게이트로 민지오빠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.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AKA 오지. 오지. <웃음> 오지. 오지. 오지. 오지. 오지.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오지 아니십니까? 아 어, 네. 최근에 바뀌었어요. <웃음> 어뭐또 다른 곡이 있어요? 어좋아하는 곡이 있어요? 어, 좋아하는 곡 민지 씨곡? 아 슈퍼우먼. 아 너무 뻔한 내다. 그건 영순이어야죠, 영순이. 영, 영순이. 영, 영순이. 저 약간 우비 삼남매 정도. 우비 <웃음> 삼남매. 와. <웃음> 그걸 아시면 나이가 좀. 아, 저그 그거 볼 때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, 그래요, 저뭐 그렇게 됐어요 벌써. 내일 모레 한번 삼십? 아니죠. 그래도 빠른이예요 20대 후반이시죠? 빠른이예요 축하드립니다 94년생률이란 친구예요 <웃음>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근데? 여기 다 왔네 여기 아니야? 네 맞아요 도착, 도착. 여기 두바이예요 주말까지 몇시간 걸렸죠? 주말까지 9시간 30분 30분 그래서 우리는 5시간 동안 웨이팅을 한 후에 또 오.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까지 뭐야 14시간을 가야 합니다 아. 폴이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니요 자신 없어요 내알 걱정됩니다 <웃음> 어떡해 끊어지는거 아니죠? <웃음> 어떡해 살려주세요 어 얼굴 왜이래 <웃음> 아, 근데 얼굴 왜 이렇게 하나도 안부었어요 민지씨는? 저안부었어요 원래 비행기를 장신간다 한번 다 붓는데 안부네 이런게 부은거거든요 <웃음> 이 이런 근데 게. 많이 많이 안좋으셨던것 같아요 <웃음> 아좀아픈것 좀, 좀 같아요 지금 네. 이건 아픈것 같아요 <웃음> 아니, <되게> 많이 아프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는 편집좀 부탁드릴게요 <웃음> <웃음> 아, 원래 다 나가야 레알이죠. 아, 그쵸. 레알. 브라질. 카메라 보면 도망다니까요. 나를 부려버려줘 너무 힘들어요 브라질인 거 알려주셨나요? 네. 브라질인 거 알, 알려주셨나요? 아, 브라질입니다 몇 시간 걸리셨어요? 열, 거의 14시간 14시간? 아 응. 두바이에서만? 두바이에서 9시간 걸렸고 이거 한 몇, 100번 브리핑하는 것 같아 아까도 됐어요 음. 음. 여기 는 브라질은 4시간 도 그리고 여기서 호텔까지 아, 얼마나 걸릴까요? 그 호텔까지는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하필이면 금요일이라 창업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텔에서 밥 먹는 데까지가 또 얼마 나 걸리죠? 밥 먹는 데까지 또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따 <몬림> <몬림> 그 이제 호텔로 가시는군요 이제 뭐하실거예요 아, 저는 죽은듯이 잘것입니다 <웃음> 음, 내일은요? 죽은듯이.. 고 죽은듯이 잘요 내일은 좀 구경하지 않을까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세요? 저는 m s a p 에요 거기 어, 어떤 곳이에요? 미술관이니까 되게 여러가지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가고 싶어요 정신이 거의 안드로메다로 나간 상태 거의 자꾸 한 3분에 한 번씩 몸 때리는 거요 지금 미역줄기를 머리에 붙이고있 신경도 안 쓰는 아이돌의 모습 아라기 안경 메주스 여기 사진 찍을 곳이 많아요 여기는 바로 브라질에서 오래된 미술관? 박물관? 박물관.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엄청 오래됐대요 브라질에서 엄청 오래된 박물관입니 그래서 사진 찍을 것도 많고, 또 구경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. <웃음> 여기 약간 그런 느낌? 반지원정대 느낌? 호비쪽 <웃음> 예쁘다는데 공원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나무는 야자수입니다 야자수를 보시죠 어, 얼마나 올라갑니까 하늘 끝까지 저는 이걸 보면 항상 달라 언니의 머리가 생각나요 <웃음> 언니 머리 음... 언니 머리가 망에 붙여 있는 것 같아서 뽑아드리고 그러면은... 싶 춤이 있지 않나요, 춤? 그렇죠. U Got The Fire. <웃음> 이제 커트. 아니 원래 이렇게 주먹 타시면은. 아 주먹. 네, 이미 늦었어요. 이거 어떻게 편집할 거예요? 아, 주좋 네, 네, 네, 좋은 아침 커피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가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오늘 머리스가 있으세요? 안무를, 안무를 <웃음> <웃음> 저희가 한국에서 몇번안 맞춰봤기 때문에 호텔에서 어제 밤을서 머리로 도 해보고 또막 호텔 방 안에서 막춤췄거든요 연습하고. <웃음> 음. <웃음> 오늘 절대 틀리지 않아야겠 추움하로 국민 짓인데요, 걱정을 하시네 근데 전전 약간 빨리 외우는 거는 잘 하는데 오래 기억하는 거못 가요. 맨날 까먹어요. 항상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한 까먹고 있어가지고 샤워하면서 다 잊어버려. 샤워하면서 같이 물과 함께 <웃음> 물과 함께 이렇게 떠내려가는. 거죠 항상 노력하는. 노력을 노력.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아티스트는 노력이 없으면, 그치? 가자기막다우고 다, 다, <웃음>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에?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오늘이 드디어.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에게. 공연을 보여드릴요몇 시간 뒤에 하시나요? 공연? <웃음> 어, 지금 몇 시에요? 지금. 10시 55분. 아마 한2시쯤2시 네, 여러분들 찾아려러갈것 같은데, 저도 되게 기대되고 떨리고, 브라질 팬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환영해 주시고, 같이 이 무대를 즐겨 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, 처음 오잖아요, 나이에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. 맞지?